쉽게 이겨가지고 기분이 좋고요. 다음 경기도 네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. 써봤는데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. 아 저희 팀이 지금 코치님이 대신 뛰었거든요. 멤버 한 명이 없어서 어, 터미 코치님이 잘해줘서 네, 쉽게 이겼던 것 같아요 저희 아니면 호주 팀이 우승할 것 같아요 호주 팀만 이기면 우승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어서 네, 호주 팀을 잡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, 바쁘신 시간 내주셔서 네, 경기 봐주셔서 네, 감사하고요 네, 다음 경기도 있으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그래도 왔는데 대만 101타워는 보고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